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어. 아,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 손가락 방아쇠 수지정후군 이라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혹시 동영상 올려 주실 수 있나 해서 이렇게 어,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은뭐 저도 그 증상에 대해서 어, 뭐 생각은 해 봤는데 아, 최근에 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방아쇠 수지정후군이 조금 일시적으로 나타났었어요. 그, 어떻게, 어떻게 나타났나면, 이렇게, 공원에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갔다가 자전거를 탔는데, 제 집사람 이 자전거를 잘못 타요. 근데, 너무 긴장을 안 탔어요. 막, 주, 손을 꽉 찌고, 이렇게 한두 시간을 자전거를 계속 탔, 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저녁에 오니까, 여기, 손가락, 이 손바닥하고 마주치는 이 부분이, 꼭그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탁탁! 이나면서 엄청나게 아프대요. 엄청나게 아파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라고 했더니,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아, 통증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사실은,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동상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상을몇개 살펴보긴 했는데, 어, 그연대의학에서는 이거 막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사혈을 놓기도 하고,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던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제가,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혈액순환 원리를 이해하시면, 의외로 쉽게 풀려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례로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 그러니까, 물론 뭐, 손가락을 항상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어떤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긴 시간에, 긴 악력을, 그니까, 러단발성의 뭐, 악력기를 뭐, 열 번을 했다, 스무 번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삼십 분 이상, 1 시간 이상 뭔가를 꽉 쥐고, 막 생활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그니까, 그러니까 손바닥의 힘으로 1 시간 이상, 혹은 하루를 뭐, 어떤 작업을 하면서 막 손하고 힘을 꽉 쥐고, 이렇게 하면, 그, 실제적으로 여기 관절 부분하고 이쪽으로, 어, 혈액이 꽉 몰려버려요. 혈액이 꽉 몰리면서 이게 빠져나가, 빠져나가서 이게 손등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혈관이 과도하게 팽창이 되어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연골이 튀어나올 정도의 그런 압력이 형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뿔룩 튀어나와 버든요 실제 뼈가 튀어나오듯이, 사실 뼈는 아니고, 어, 연골이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혈관하고 연골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서 팽창이 되어버리면, 그 나중에 보면 이게 혈액이 이제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손 통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팽창이 돼 버리면 쉽게 안 풀려요. 희한하게. 아, 그리고 또 여기 혈, 혈액이 너무 고여 있으면 이게 염증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염증으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우리 그 신체는 사실 의 어떤 염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처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어떤 병원에 가서 약도 좀 드시고 뭐 병원에 처방과 약도 좀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아주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손하고 힘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팽창현상이 일어났다 혈관의 팽창이나 연골에 연골이 좀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혈액 순환 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팔에서 피가 올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보통 피가 이렇게 와서 손바닥으로 먼저 왔다가 손바닥으로 왔다가 이게 손톱을 해서 손등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혈액 순환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피가 고여 있다 그러면. 이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손등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이게 결국은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좀안 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뭐 아주 오랫동안 뭐 손가락 수지정 부분에, 방아쇠 수지정 부분에 시달렸던 분들이라면, 어, 뭐 한한달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제가 보기엔 거의 풀려나가요. 어 풀려나가니까. 그런된 뭐, 좀 생소한 어떤 증상이라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자 그냥 아, 제가 여러분 동작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작을 보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 나왔다 이러면 이 부분을 이 손가락 끝으로 일단은 보내야 돼요 피를 그죠? 손가락 끝으로 일단 피를 보내야 돼 그러면 아,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 이, 이 손가락 손가락 그 손바닥 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은 좀 띄우고 그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살짝 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지그시 일단은 누릅니다 일단은 누르는데 자 보세요 자 지그시 그니까 너무 이렇게 탁눌러다탁 탁 떼는 게 아니고 지그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지거 심는 뭐 처음에 아플 수가 있어요. 명현 어떤 어떤 병이 치료 과정에서는 꼭 명현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풀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사람들이 두려워해버리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막 어, 갇혀 있던 혈액이 이 손가락 끝으로 이동을 해요. 손가락 끝으로 이동하거든요. 그게 또 지금 10초 정도 해서, 이걸한두 번, 한두번 내지 세 번을 해주세요. 그죠? 10초씩 두번 내지 세 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등으로,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온 피를 손등 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야 돼요. 밀어 올리려면, 이제 책상 모서리에다가, 어? 모서리에다가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놓고, 손등 방향으로.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손바닥을 했고, 요번에는 손등 방향을 이렇게 해서, 자, 손등 방향에서 손톱에, 손톱 쪽에 조금, 이제 손끝에 힘을 좀더 주고, 그래서 이 손가락, 손등 방향에 손가락을 전체를 힘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체중을 이용해서, 그 체중을 이용해서 지그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지그시 누르고, 요렇게 해도 되고, 다시 보세요. 손가락이,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을 이용해서, 힘이 잘안 들어가면, 요 부분을 이용해서, 지그시 손등을 이렇게, 지그시, 너무 세게 누르면 손목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시, 요단한 10초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초 정도 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자, 다시, 지그시 하면서 이렇게 또 풀어주고, 또, 지그시 한 10초 정도 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또 혹시나 손목이 좀 아프시면, 이게 주먹을 쥐고, 예, 주먹을 쥐고 이게 팔굽혀펴기 동작 비슷하게 팔굽혀펴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책상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고 아, 아, 혹은 이렇게 해서 아, 아,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손, 손바닥에 아까 지금 이렇게 해서 손끝에 올라왔던 피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요 아, 우리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빨리 빨리 이렇게 아, 몇번 해보고 에 효과 없네. 자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한 3일, 길게는 한 10일 정도, 아주 길게는 한한달 정도 그냥 관심을 갖고 이거 빠르게 고치려고 하면 빨리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팽창이 심하게 일어나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아 이제 생각이 나면 그죠?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만약에 앉아있다 혹은 책상에 앉아있다 봅시다 그럼 일단은 손바닥을 손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그죠? 한 10초 정도 눌러주고 또 지그시 눌러주고 또좀 또 풀어주고 또 지그시 눌러주고 풀어주고 다음에 손등 방향을 해서 지그시 눌러주고 풀어주고 어, 지그한 10초 정도, 10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어, 손가락이 아프면, 이두 번째 마디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신 분들이 다없계세요방아쇠 수지 중에서 이렇게 중지나 뭐 약지나 엄지손가락에 주로 잘 나타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열 손가락에 다 나타나신 분도 계시다고 들어요. 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나타났다라면, 일단은 똑같이 이렇게, 네,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지그시 일단 한 10번, 정도, 10초 정도 눌러주시고, 네,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반대, 만약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그 방아쇠 수지적 부분이 나타났다라면, 반대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세 세반형, 방향으로 세반, 해주는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엄지손가락에 여기에 수지점이 나타났다면 이 반대쪽 손가락을 손톱 부분이나 손톱 부분을 누르는게 좋아요 어, 손톱 부분은 아까 지금 일단은 손바닥 쪽을 좀 눌러주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지그시 자 오른손은 뻗히고 왼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세게 하지 말고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지그시 안 아플 정도로 지금시 눌러주고, 떼주고, 지금시 눌러주고, 떼주고, 예? 또 흔들어주고, 좀 풀어주고, 또 측면, 그러니까, 이 완전히 손, 손톱 방향이 아니고, 약간 왼쪽, 왼쪽도 이렇게 지금시 눌러주고, 떼주고, 지금시 눌러주고, 떼주고, 또 풀어주고, 또이 안쪽, 오른쪽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좀 걸어보세요. 걸어서, 자, 뭐, 요렇게 잡아도 되고,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세요. 지긋이 당겨주세요. 아니면, 여러 보기 쉬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어, 몇 차례씩 해주면, 하루에 한, 관심을 갖고 한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 정도 그냥 무리하지 않고, 더 빨리 나고 싶으면 조금 더자주하면 되는데, 이제 손목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막, 하여 손가락에, 뭐, 관절염이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뭐, 관절염 걸리신 분들, 이제, 제가 동영상 또, 손가락 관절염 동영상 또 올려놨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말이, 옛말이, 그죠? 무리하면, 이게, 이, 내 몸이 못 견디면서 염증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염증 자체는, 이제, 염증 자체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염증은 치료가 돼요. 어, 근데, 또 병원에 가기 귀찮잖아. 그죠? 또 염증 생기면 또 저를 욕할까봐 제가 좀 두려운 것도 있는데. 하여튼 좀 조심스럽게 그냥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하다가 한, 한, 하루 지나면 한네번 정도 또 가려게 해보고 또한 3일 지나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해보고 뭐 4일, 5일 지나면 5일 지나도 안 풀리면 이제 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우리가 적응이 되기 시작해요. 약간 풀리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해갖고. 자꾸 하다보면 풀려나가거든요 보통 간단한 수지제목은 뭐한 3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좀 아주 심하신 분들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나 이런거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어 하여튼 모든 분들이 하여튼 이런 이게 사실 뭐큰 문제 아닌데 큰 문제 아닌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증을 너무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 좀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혈액 순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료할 수,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되게 많아요. 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그 제가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올렸는가 하고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살펴보시고. 어, 구독 신청을 하실 분들 하시고, 어,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뭐 살다 보면 막 몸에, 온몸에 구석구석에 통증이 나타나요. 어 보면, 어, 그런 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간단한 거 하나 올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또 어, 후원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